순이는 몇 살일까? 야생에서 태어났을까? 아니면 누군가가 유기했을까? 의사선생님과 상담한 내용으로 순이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우리 가족이 제일 궁금한 건 순이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? 였어요. 우리와 평생을 함께할 텐데 아프지 말고 하루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어요 의사선생님이 처음에 순이의 앞니를 보며 나이가 많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가족 모두 실망했었어요 그런데 어금니를 보더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네 하셨어요 앞니가 야생의 삶을 살며 싸워서 다 깨지고 망가져 윗니는 없고 아랫니는 하나만 깨진 상태로 남았어요 그래서 혀를 막아줄 앞니가 없어서 혀가 앞으로 나오는 거래요. 송곳니와 어금니는 상태가 좋아서 다행이에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이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5살 정도 될 거라고 하시네요. 그래서 우리는 순위 생일을 2016년 5월 29일로 5살 하기로 했어요. 5월 29일은 오빠의 생일이고 또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된 날이기도 해요 고양이 수명은 15년 정도라고 하는데 개고양이의 수명은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라도 더잘 케어해서 오래오래 같이 잘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와 많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야생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유기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야생에서 오래 산것 같다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없이 건강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품종은 터키시 앙그라와 소종 고양이가 섞인 것 같고 이렇게 염전하면 집에서 키우기는 수월할 것 같다고도 해주셨어요 혹시 야생에서 오래 살다보니 몸이 약해지거나 해서 순해졌는지도 물어봤는데 나이 먹고 한다고 해서 순해지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. 이렇게 순한데 어떻게 야생에서 살았을까요? 순이는 우리 가족에게 순하고 아기냥이 같이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이지만 야생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살아남기 위해 다른 고양이와는 싸워서 이기는 우리 가족에게만 힘을 숨긴 음, 원더우먼 같은 고양이 아닐까요?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. 순이야.